열었어 됐다. 으아 팬톤 불탄다 잘가 근데 네, 그럼 응? 좀 방금 컴퓨터 뭐 로딩 돼가지고 못 들었다 그 뭐라 했어? 뭔데? 응? 아야 말이 왜 시피냐 갑자기 없어요 응, 음. 핫... 음, 이제 털린다 이거 어딜까? 공연기장에서 어... 어느 쪽? 어느 쪽? 그거, 어... 번호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나온다, 디지시티 나온다. 내가 만든 핫... 번호가 줄어드는 네. 쪽이. 어, 거기가 13번이지. 야니 네 목소리 왜 자꾸 끊기지? 디 코에 문제가 있나 보다 아, 안다고? 응 줄어드는 쪽 어? 줄어드는 쪽 어? 어? 왜? 번호가 줄어드는 대로 가야 한다고? 응 음. 아이고 이걸 모르고 부서 부었다 음. 내가 렉 걸리는 위치에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런 위치가 있다 28번 29번 3 0 31번 거기가 아마 13번인가? 그럴지 않나? 요건 11번 찾아갔나? 음, 지금 번호가 작아진. 찾고 있나? 노란선 말, 말한 거 맞지? 어. 거기가 1번이거든. 우리 집 있는 데가.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맵 로딩이 느리냐? 음, 약간 상태가 안 좋대, 지금 컴퓨터. 어, 음. 어? 음, 문. 문좀 열고 올게. 응. 음. 저 위에 파란색 보이지? 어. 몰라도 돼. 그럼 왜 말한 거야? 그냥. 궁금해라고. 아니, 나 어차피 궁금하지. 공금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니. 자. 이 자. 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나5호선쪽옆명 간판 어, 바꾸고 있을게. 어집이다 찾았나? 어돌아왔다 <웃음> 내가 100... 만든 하타어 응? 네가 만야네 마... <웃음> 동생이 만든 거 내가 그거 약간 투명하게 바꿔서 위치만 응. 옮겼다고 말해줘. 응. 어. 응? 내가 만든 핫하네. 응? 응? 이거 오빠 맞나? 응 이거 전부 다응저 집은 내가 만든 거 오빠 지 응. 뭐야? 응 근데 왜 이리 바닥에? 응? 그게 누구야? 응 응? 병구가 누구야 그리고? 자, 장식 해줄게 하지마! <웃음> 내 아들! 야, 니네 말이 왜 끊기는 줄 알겠다. 니아아 아, 네, 마이크가 잠깐만. 동생이 동생이 과음을 이기지 못한다. 잠깐 새로 사는 것도 얼마 있으면 작살 하는 거야? 이거. 야, 글루스도야 화가. 오빠 잠깐만 누가 이거 안돼. 어. 하고 오빠 친구 없어 이제. 오빠 이제 친구 다섯 명이야? 아니 54명이요 라이버 니는 몰라도 데 몰라도 돼 오빠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잖아 내가 한거 있잖아 나한 거야 내가 한거 하늘에서 정이가 빛발친다 뭐 어디서 발친다고? 뭐라고? 지금 누리호 됐거든? 응 응, 뭐. 응, 이렇게 바꾸고 싶었고. 어? 니네 동생 나중에 만질 때, 뭐지? 지도로 간판 어, 붙여놓은 거는 뜯지 말라고 해줘. 그거 나중에 붙이기 힘들다고. 파손되면. 야. 지도가 왜? 그거, 영, 지하철역, 간판하고 일부 건물 간판을 그거 뭐지? 지도에 그림 넣어서 만들었는데 부수면 나중에 내가 다시 찾아야 돼 가지고 니한테 어. 마우스 준거 아니다 여기 일부 역은 간판이 지도로 바뀌어 있을 거다 아 이런 식으로 오, 지도에다가 새로운 텍스처를 입힌. 리핑... 아, 이미지 파일 업로드 시킨 거다. 자바 스크립트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근렉 먹은 거이가 응, 이거 때문에 렉은 안 먹어. 렉 먹었네. 렉은 아마 내가 쉐이더 끼고 있는데 여기 물이 많아서 그런 걸걸. 걸. 아 죽어라? 3 d 36 죽어라 e n know. I don't even k n 죽어라 d o 오, 시버. 시버. 아마 주황색깔은 어? 다 바꿔져있다 이거 초록색깔 쭉 따라가도 내가 가는 방향으로 집 나온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 그래? 그... 역시 편하 그냥 그렇게 하지 방금도 지하철 따라가지 말고 음 그럼 됐네 오빠. 됐다 싫어 내가 왜? 싫어 싫어 왜? 이건안돼응안돼 응, 왜? 응, 응안돼 왜? 응, 내가 줄 생각이 없어 응, 안돼. 왜? 응, 안돼. 그러니까 왜? 안돼. 왜? 안돼. 안돼. 응? 어, 이거 뭐다? 야 이마트다. 같은... 이마트 벽에다가 나 그거 없앴다. 내가 빡빡 문질러서 닦았다. 낙서 또 만들어도 되지? 안돼. 그만 되면, 재준이. 뭐요? 야. 니 근데 걔랑 같은 학원 다녔었다며? 노그 분, 발가락 컴 끄는 사람. 아, 어. 야. 아는 척 하드나? 응. 오케이. 오빠. 응, 손절이야, 네. 그리고. 이거 있잖아. 오빠, 이거. 다 하고 나한테도. 싫어. 실타운데왜 계속 그래. 다 하고 끄면 되지. 그렇지. 다 하고 꺼버릴 건데, 다 하면 니한테 안 주고 바로. 야.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24번까지 됐다 24번 맞나 그거 응25 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 가요 네 가요 네요 네요 그삽탐는다 내다가 이런 답이 없잖아 우리 이 그럴 n 몇 마리야? 아하 찍어라 려 웃겨. 웃겨. 꼽자 꼽자 오케이 야 니네 저수지 앞에 왔다 저수지까지 왔나아 참고로 그 신전 있다 아이가 뭐니 안에 포탈 있다 오빠 나 저기 수여 있는 거 보고 싶어 여기 쓰여 있는 거나안야 그러면 화퇴에서 왜응거품이 일어나냐? 그러게 니네 동생한테 물어봐라 뭐지 왜퍼러 바로... 이건 그냥 화살인데? 하트에서 음... 하트에 화살 꺼져 꽂아... 음. 임팩트 난다 야, 네 이거 화살... 그냥 화살인데? 뭐지? 이거 다른 화살 아니고 그냥 화살 니? 네? 세네로 쌌나? 어세네뭐 붙어있는거 이가 쟤네, 다중발사, 내구성, 장점. 어, 사다졌다. 그게, 그게 문제일 수도 있다. 오빠. 응. 나 여기 뒤에 있는 대자들오데 어? 남잖아. 괜찮아. 오빠 친구 한번 맡겨봐. 오빠 친구 한번 맡겨봐. 없어. 51. 52. 53. 그럼 뭐라는 거야? 아니 걔는 있어 음 근데 오빠야 언니야? 난 제일 궁금한 게 음. 오빠는 통화하고 있는 친구도 오빠 있잖아 응 음. 오빠야 언니야 근데... 두개 섞여 있다고 하면 된다 그럼 언니네 과연이지 내가 여자니까 언니 그 오빠들이 오빠가 아니야 언니들이야 어 거기 낫다 위기 같대. 빠이. 아이디 야, 그러고 보니, 그, 그냥 화살이 있다. 응. 음. 그거에는 빠른 장전 같은 거. 그냥 화살은? 필요 없지 자정화살. 않나? 필요 없지 않나? <웃음> 한번 실험해봐야 돼. 내 집으로 간다. 아니, 화살에는 장전이 필요 없지 않을까? 굳이. 어차피, 당기는 세기에 따라서, 가는 속도만 달라지는 건데. 아닌가? 되라나 모르겠다. 한번 실험해볼란다. 되면, 풀차지가 빨리 되겠지, 뭐. 락. 너 계속 여기 있었니? 야, 얘, 얘 해방시켜줄까? 응? 시, 여기, 신전역 쪽에 보면, 어, 엔더맨. 며칠째, 마인카탄에 음, 갇혀있다. 그거 죽이면 음. 된대. 아, 죽이지 말고, 더 고통스러운 형 보여준다. 그냥 모르는 척 냅둔다. 무관심이 최고의 위험이. 냅둔. 야, 셜커 상자 이거, 음. 위에 막히면 안 열리네? 응. 음. 그리고 블록 부수면 이사 간다. 이사? 응. 걔들이 이사도 가나 도망가지 텔레포트하고. 아 그냥 쉘커 말고 날말른 응. 쉘커 박스. 때리면 도망가나 이거. 뭐 그냥 쉘커는 때리면 도망가지. 음. 쉘커 박스는 당연히 위로 열리는 거니까. 모션만 봐도 위에 블록 놓으면 안될것같이 생겼잖아 그건 그럼, 그렇네 어, 그냥 상자로 바꿔 놔야지 근데 왜주변에 좀비 소리가 나? 까러고볼까 저러고. 볼까 일단 이놈 없으세없어세요 좀비 소리가 났었는데 없네 맞아 작업해야지 야이제뭘하라 했더라? 아니 뭐이 빨리 어? 아작업된다 있고 아다이 <놀람> 네. 아, 영웅. 아, 영웅. 아, 영웅. 음. 자 이제 무기를 활을 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야, 여기. 나더라. 역간판 새로 했다. 탭, PP 해봐. 음. 이거는 활로 쏘면 안 된다. 쏴버리라고? 여기 와봐. 만들었다. 역간판 아, 아. 새로 생겼다. 이거 집전은 뭐냐? 그리고 다중발사. 응 빠른 장전이 3이상 3? 3이상으로 3 안되는데 어떻게 오르만 그거 기부명령어 있다 이거 어... 그걸로 해야된다 아 보내줄까? 잠깐만 이거 니위키 네 검색해봐야될걸 쓸데없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디코로... 빠른 장전이 너 추가가 안 되네. 디코로 보내줄게, 명령어. 이렇게 했다. 밑에 킥찰지라고 돼 있는 게 빠른 장전이. 야, 다중발사 적용 안 된다. 어, 안 되나? 어, 안 되네. 근데 강제로 넣어도 안될걸? 아마 응. 그 화살 꼽는 시간이랑 관련된 거일거야요 응. 58번 응. 음 과연 저 한번 해볼래 응. 하고 싶어요 네아이 뭐, 없어. 니가 여기살건 없어. 없대. 정말 단두지기법이지. 아니. 어? 응? 이것도 오빠, 오빠 집이야. 응. 아, 오빠 집인 줄알 오빠가 만든 건데? 오빠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야, 맞다. 이큰 분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이, 온 김에. 여기 돌 돌릴 수 있다. 이거 어, <웃음> 함정 뒤집어놔야지. 나... <웃음> <웃음> 대신 가독성은 좋다 이가 그렇네. 이거 뒤집지 마 봐. 나또 나라 아무 같이 떠 이건 아직 뒤집어놔. 라 <웃음> 똑바로. 어케 응. 저기 어디 있더라. 여기였나? 여기 있네 야뭐니까빠왜 네 있거든? 나 그거 엔더맨 그거 때문에 아직도 있네 이빠나 친구들이랑 응 자? 안돼 왜? 왜? 니가 빠고응 니가 아무리 뭐라 해도 안돼 야, 이제, 음, 음. 또 분수 작동. 안, 안 된다고? 아니, 한다. 분수 작동. 했나? 어, 작동시켰다. 물이 푹푹 올라오는데, 올라오. 이펙트가 음. 너무 잠깐, 잠깐, 만 하고, 이 아, 근데 쉐이더를 보면 이거 이쁘다, 진짜. 잠깐, 잠깐. 너무 커가지고 저거를 장식, 잠시... 음. 옆에서 물이 튀어오는 우리 분수가 너무 커서 저거 어쩔 수 없다 그냥 제일 큰 분수로 하자 그거 나중에 작동하는 거좀 꺼줘 안 그러면 내걸릴걸 회로에다 화살 좀 박아도 회로에다? 뭐 하려고? 그냥 박아놓고 싶어 어 박아도 된다 부서지진 않는다 이거 예전에는 이거 회로에다 화살 응. 물만 안 높으면 돼 없구나. 물만 안 높으면 된다 회로에 물어도을 회로 다 사라질텐데 그래 베이... 아 물고기한테 화살 계속 쏘고 있... 응. 안 맞아 81번 80번 지금 내가 쏘는 건 분광화살이 야 내 새끼 때문에 내가 편하게 할수록 누구? 짱아 음. 내 새끼 편하게 게임 못해 저리고 동생 뭐뭐 아우 안나 귀찮게 안나오 동생? 박, 동생이 있어도 좋겠냐 있을거면 둘명 있어야 된다 차라리 그래 안다 어, 똑같아. 자리 있을 거면 두 명이 있어야 된다. 약간... 아 그래. 그큰역 있다. 이가 새로 했다. 간판 새로 했다 여기도그큰 간판. 어. 왜~~~ 지들이 <하하> 컴 컴이나 폰 다룰 줄모르 나올. 도아 실수 도니 이렇게 으악 아 괜하다 흡입... 아. 아, 어차피 나 스폰지 좀 <웃음> 근처에 있었다 다행히 <당연히>. 다행히 아... <놀봄> <sacrifices> m u 도 됐어. 야, 너도 너, 철도에서 그러지 마. 꺼져. 안돼가. 안돼가 이 야식. 시공산 묶고 와이 스웨이도 예쁘다 선으로 8번까지 했네 아우 어, 귀야 뭐지 근데 왜 시야가 작아졌지? 그냥 멤버딩이 적게 되는 건가? 응 음. 청크 불러오는 거 오류일걸 비디오 설정 메모 3개 응 음. 정상이면, 음, 로딩이 너무 적게 된다, 지금. <웃음> 그래. 어. 내 집에서 있으면, 니, 니 뒤, 디... 응. 음. 제대로. 맵청크가 8로 돼있지. 난 13으로 돼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설정, 드디어. 난 이거, 그 13인데, 나. 나 일부러 서버에 걸까봐 6으로 하고 있는데. 나도 그거 적응된 거 아이가? 그런가? 청커랜드 흘려도 도대체 뭔데? 어디요? 그럼 로딩 할때 렉이 걸리겠지. 눈물은 <놀물을> 묻어버라. 석양만큼 살아. 이사실의 석양. 아 근데 우리 집은 위치가 역세권 잡는다고 지하철 위집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그것도 그거지만 은 뭔가 분위기응 음. 그리고 이언더 위를 추천한 건뭐야응 음. 역세권 어때? <웃음> 하면도딱 <거> 추천했지 <웃음> 아주 가끔히 생각이 99번, 98번, 97번, 우와, 95번, 95번. 주원 섬의 일부를 무너뜨렸다. 뭐라고? 섬을 무너뜨렸다. 주원 섬이 어디지? 아, 거기. 섬이 바로 옆에. 그럼 무너뜨렸다고? 어.. 실수로 톡 치니까 부서졌어 <웃음> 다시 메워놔라 그거 사음으로 메워줘 거기 집안에.. 이미 모래가.. 아니, 모래가.. 막혔다 응? 음? 이미 뭐... 흘러내려서 막혔다 아니 그거 사음으로 메워라고 여기 모래 건들.. 여기 섬 같은 거 건들면 안 된다 저 민규 집 주변에도 해가지고 내가 뭐지? 발광석으로 막았었나? 간척 사업을 근데 자연적으로 저 스폰될 때 저렇게 응. 모래 밑에 사 없이 그냥 모래만 응 그니까 자연적으로 슈퍼인데면서왜 바다 밑을 안 채워놨는지 모르겠다 그거 섬이 붕 떠있더나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삼으로 메워야 된다 그거 니가 생각하는 무너진 거하고 응. 내가 말하는 거하고 다 무너진 거 아이가? 아이다 그냥 윗부분만 약간 무너졌대 아 그건 상관없다 꼭대기만 약간 나갔다 어차피 꼭대기 있을 때는 없다 이거 음. 그거 뭐지 밑에 그거 하면 그걸 하면 되겠다 그거 뭐지 지하철 땅바닥만 문제 생겼으면 그거는 거기는 문제 없다 거기 부분은 응. 마침 사암이 있던데 그럼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놔두면 되겠다 혹시 집안이 가라앉으면 밑에 사암으로 간척사업하면 된다 야뭐 건설할 뿐지 있나 그거 니네 민규 집 옆에 말고 그거 뭐지? 뭐 니네 집 앞에? <웃음> 우리 집 앞에 말고 그, 그쪽 편 해도 된다 뭐? 뭐니 내가 뭐 만들다가 철거했던 거다 이제 아저 뒤에 있는데? 응 거기다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니네 다른 동네에 뭐 만들어도 되고 응 음, 동생한테 시켜도 되나? 음 제가 지금 안하면 안자겠다고 뻑 뻗... 얼마나 뻑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해봐 내셨는데어 <웃음> <웃음> 네, <괜찮은데? 웃음> 11시 되면 잔다 내가 안다 그건 음, 여기 지형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자표가 한가운데 자표가 <웃음> 응. 0일거다 거기 특이하게 한... 그 어떻게 하면 저, 저딴 식으로 배치이가안 그 지하철 옆쪽이 영 아니가? 모르겠다. 거기 여기일걸 한, 한쪽 구간이. F3? 아주, 가 어, 진짜네. B가 0이다. 응. 음. 아주, 가끔, 어? 이, 뭐야? 다 0인데? 어디가 영이 아닌 거지? 나... 아닌데? 0인데 없는데? 어디 하나가 Z가 0일걸? 지하철역이 어떤 좌표가 하나가 0일거다 이거요 와봐라 아 근데 거기 건물을 지어야 된다 무슨 건물을 지을 건데 여기? 다른 거 건물 네. 지으라고 네. 똑같은 건안돼 이게 만들었잖아 좀더 새로운 걸 한번 하게 시켜봐 봐 뭘? 여기다 만들어 그거 길 쪽에다 만들어 놔봐라 해봐 너 나중에 음... 내가 옮길게 딱히 그러질 않을거든길 옆에 하다가 길을 부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아그 부수지는 말고 그냥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옮겨준다 해라 내가 음... 그렇게만 말해주면 된다 오빠가 나던데, 하늘 색깔 거기에 나가줘. 지우라고 그거 갖다 놨더만, 다시 갈래? 오빠 지우라고 했던데 있잖아, 거기 가서 지워. 아니면 다시 쫓겨난다. 다 파는데 제로를 걸린 부분이다. <웃음> <웃음> 막 40분이나 했네 지하출공사 번 며칠 안지나면면 확진자 3 0 되겠다, 야. 응. 음, 5,000명 되는 거 아이가? 가능성 있다. 전에는 1명 되겠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2 이... 1,000 되고 나서 이상이로 하 바로 지금 3,000, 2,000 된거 그러니까. 갑자기 저렇게 보냐. 나 헤드셋 받고 나서 그냥 짜져 있으란난 <웃음> 내일 어디 나갔다 오는데. 응난 음. 기왕이면 빨리 헤드려보면 좋겠다 그럼 좋지 아루가생야니꺼 네 지금 어디 있냐 나 잠시만 TP할게 어 지금 동생 열심히 짓고 있다 잠깐만 TP한다 얘가 니네 <웃음> <웃음> 동생 이상한 지날걸 깜짝 놀랐다 얘가 음 야! 너 지하철 타지 마. 딴 놈이 지하철 탔노. 스켈레톤이 지하철 탈라 한다. 110번. 재 <susur> 공생 2번까지 했다. 에 여. 여거 왜 있어? 고요 그거 사라질 걸. 뭐가? 얘가 아빠가... 여우를 가뒀다 여우 가뒀다고? 아 그거 학대해도 된다 범죄자라 얘로 동물 학대한다 집에서 아니면, 그, 학대 전문적으로 하는 그곳으로 보내라. <웃음> 거기 <웃음> 옮겨보내 <옮겨버렸네. 웃음> 빙상장으로, <웃음> 등갑하고, <웃음> 빙상장으로 빙의하고 있는 그곳으로 가, 데려가보라. <웃음> 전문 업체 있다, 여기. 그거, 노란색 철도 타고쭉 따라서 보내와봐. 나 있다, 거기. 아, <웃음> 왜? 아 왜? 아, 아, 아. 160번까지, 161번까지는. 이고 뭐야 야 고양이 돌아다는거 아니면 네가 하는 거냐 진짜 고양이가 있다 이제 네랑 헷갈린다 <웃음> 네가 한 거가 고양이가 한 거가 방금은 내가 했어 저거는 고양이가 한거네 니가 하고 고양이가 했네 음악 야, 맞다 야난난 니비하면 뭐, 고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얘는 또 추가로 뭐 고문장 하나 더 만들고 있 왜 <웃음> 아까 안 된다. 형무소 그만 만들어라, 이랬다, 형 <웃음> 아이, 나얘 막을 수 없다. 뭐 만들고 있냐고 물어봐봐. 뭐 만들고 있는데니? 왜? <웃음> 형물 가둘 거야. 혹시 형무소냐고 <웃음> 물어봐. 여기, 여기. 혹시 형무래 응, 여우처럼 돼. 아아아아아아! 왜? 야, 만져, <웃음> 만져자 <웃음> 서버 한테 걸리면 감옥 간다고 해봐. 나영아 니 그거 만든거 걸리면 부숴버릴거래 아니 감옥간다 해봐 니가 감옥간다 감옥간다 <웃음> 동물학대로 싫어 야. 니가 감옥간다 음. 음, 게임이라도 게임이라고 범죄를 저지 아예 다시는 이 게임 못해 왜냐고 오빠가 안하게 할거거든 내가 싫으니까 내가 하는거 뺏겨서 하고 어. 그 말씀 나가. 당장 나가. 써 <웃음> 꺼져. <쓱 꽂아. 웃음> 야. 내말 들어봐. 예 <웃음> 아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뭐 있는거거든 토끼 말고 땅을 받을까? 왜? 나 군대 중이야 고 오랜만에 니네 동네 왔다 오빠 뭐. 오빠 친구 와가라고 아이번 아, 토끼 풀고 있다 오빠 이제 오빠 친구 이번에 토끼를 풀어서 다 죽이려 한다. 오빠, 불쌍하다 토끼가 왜? 용암 뿌리라고? 토끼 빠져나가려 한다 저거 아니 거기서 살삼을 하면 어떡해 <웃음> 내가 석궁 들고 다 죽일 거잖아 우건물이 <웃음> 재활용할 가치가 있으면 그냥 놔두, 네, 네. 놔둬놔야겠다 동물원만 느야지 동물원? 어, 잠만 늑대 풀어, 음. 여우 풀어나가. 물어 뜯는데, 그러면. 늑대 그러면. 야, 어, 죽이고 있다, 이 야, 고양이는 토끼 죽인디. 응, 음, 여우도 토끼 죽이는데. 응. 음. 지금, 토끼가 수, 순... 한열마리 넘게 풀어 있었는데, 여우 몇 마리 도음어 넘... 응. 잔인한가요, 이거 좀. 형무소네, 진짜, 형무소. 아, 형무깨라 동생이 형무소를 만들었다. 거야. 토끼 전혀 고문소를 만들었다. 아, 가퍼지야 니가 뭐, 야 나중에 그 포파에서 해체해야 된다, 그거. 안 좋은 역사가 있으니. 음... 끈... 끈이 왜 필요한데? 끈이 왜 필요한데? 끈못 쓴다. 그러니까 줄은 못 쓴다고. 줄은 뭘 하려고? 장식이라 달라고? 그러면... 먹는 거? 뭐겠네. 나영아, 하기에는 약간 할 일이 아, 하지마. 아니. 아니야. 어차피 저기서 못 보내 못 보내니까 이게. 보낼 방법은 없어 내가 하늘에서 화살이 빗받 발 왜? 그리고 토끼를 잡아먹은 여우도. 응. 이상하다 오빠. 오빠. 까지 했네. 시발 어까지 했네 1복 어우 크부호호복마0억원호경6 0억원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 0데 시발 우리도 모자라서 지금 대구에 왜 저래? 대구에 파인데 날좀0억1월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 3,5초에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말고 마스크만 뿌린댔다 심지어 택시기사들은 마스크도 없어 아나 다른 것도 뿌리는 줄 알았는데 없다 그거밖에 없다 뜰 수가 없다 이 새끼가 진정 우리나라를 대통령이 많이 하고 있어. 몰라 아, 내가 오늘 탄핵 촉구에다가 아하 안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미 넣어놨다 근데 안돼 하지마요 여기서 정치 이야기 하지마요 녹화되고 있어서 정치 이야기 넣으면 안돼아 이런 사람... 사기야나 오라고 와... 동생이 손으로 다 때려 주인거못 됐네 얘가 아니야 양을 손으로 때려 주인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있다 근데 <웃음> 나 지금 니네 집 반대편까지 왔다 야 그건 여우가 양을 먹냐? 먹지 먹지 안뜯는데? 응. 마크에서는 안때리네 토끼는 조직이네 안 응. 안 응. 안 토끼야 약자라서 그런거다 근데 대신 살인토끼를 풀면 반대로될거다다 죽이는데? 와나 죽이야 내가 어? 죽일게 아니 괜찮아 내가 죽일게 죽이... 내가 할게 아 내가 할게 아 내가 한다고 하지 아, 마 아. 빨리 좀 끝내라 니 자러 가야지 왜좀 이따 잘 시간 이거 내가 안 자고 이 새끼가 자야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11시가 넘었다 11시가 원래는 어차피, 니는 새벽 3시까지 버틴다고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버티지. <웃음>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오래 있어. 응. 음. 지금부터도 계속 하면서 오래 있는 거지. 응. 음. 지금 안 하다가 오래, 그냥 뒤늦게 가서 오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못하니까 난 짜증이 났다는 거지. 어 11시 10분 되면 끈다 해봐 11시 9분이 있다 아 이제 슬슬 자러 가야지 어차피 야, 5분 뒤에 그거 된대해서버종료된대 해봐. 해봐 어차피 한번 음. 해야 될것 같다 서버 종료를 그냥 예고 없이 꺼버리면 된다 예고할 필요도 없이 그러다 짜증내는 거아니가네 마우스 부서진 게. 그러면 돈 내라고 해야지 내 돈으로 산 건데, 씨바 지돈못 내주겠나? 내... 으악. 2만 원 아니, 원가로 <웃음> 받을 거다 3만 2천 원 받을 거고 어, 나 원가로 받을 거다 끝났듯 아니면 좀 비슷하게 생긴 더 좋은 거 모델 보여주고 그 가격 받아봐봐 매점 4, 4만 원짜리도 <웃음> 있을 거야 아마 막 6만 원이고 그럴걸 디자인 비슷해 보이고 주 육만 원. 여기도 오랜만이네 나 지금 집에 다 와간다 다 와간다 공사도 다 끝났네 야, 얘가 끝났다는데. 응? 끝났대. 응. 그럼 자나. 그럼 씻고 자겠지. 또 오면 어떡해? 또오나안 온다. 문 잠가. 들판에 풀어진 동물들은 좀못 알아. 응. 그럼 니네 방, 니네 방문에 도대체 잠그는 버튼은 왜 있는 거냐? 분잡이에 장고면은 맨... 맨... 지금. 야. 6 160... 0어 마침 딱 됐다 내 돌아올 시간이다 거의 건물 상태 좀 보자 나중에 어떻게 좀비불에 탄다. 쟤좀 있으면. 크리퍼에몸 많은 TNT가 있어. 응. 어, 와규물 있는 데다, 이제. 맞다. 왔다, 야. 어디다 지었길래, 도대체? 하트 옆에 지었. 음. 이게 뭔데? 모른다. 동물 아니 이거 철거하면 되나? 철거하면은, 내일 뭐라 할것 같아. 아, 이전, 이전한. 새우고. 야, 이거 천막으로 덮어놔, 일단. 천막으로? <웃음> 응. 이 하트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바꿔서 여기다 옮겼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놔뒀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모르니 <웃음> 동물 동물 학대 용품인 것 같은데 적당하게 양팔로 덮어놔야겠다 야, 파란 색깔 개봉.. 니네 동생 뭐 개봉 박두라 해라 그래 야, 와규물 간판이다. 야, 야 간판 새로 한거 볼래? 여기도 간판 새로 했고. 야, 천막으로 진짜 덮고 있네. 진짜로 천막을 덮고 있다. 아니다 그냥 나또나라 천막 덮지 말고 월대짓로 없애기 편하게 네모나게 해두자 없애면 안 된다 죽는다 내가 으악. 내가 죽는다 없애면 음 저기 다른 동네로 옮겼다고 해라 그리고 <웃음> 천막을 덮고 저거를 만들 수 있는 부지를 따로 만들어내야겠다 시아처럼 그냥 중국인 온 거, 그냥 다 안돼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돼요 녹화 중이거든. 야, 내가 난욕 회피할 거다. 자. 하지만 하게 될것이 결국. 음. 열심히 천막으로 덮고 있.